<웃음> 아이 그렇게 두둑기만해 안죽잖아요 이리와서 이쪽으로 내려가고 빛리 뜨고 궁극기 떠서 버티고 <웃음> 안죽는데? 안죽는데? <웃음> 자 이번에 할 포켓몬은 망치전사 데로트입니다 이 데로트로 사용할 스킬은 우드해머와 우드폴은 이렇게 두 가지 스킬을 사용할 거예요 지인 물건은 기아베리띠, 동베리어, 골, 서포터 이렇게 세 가지 아이템을 들고 갈 겁니다 자 배틀 아이템은 상처약과 탈출 버튼, 두나 스모크 자,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요 이번에 제가 들고 갈 배틀 아이템은 영상에서 확인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망치전사 데로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두나 스모크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제가 두나 스모크 써봤는데, 들어가서 이거 쓰면, 적들이 못 나와요. 자, 일단, 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좋습니다. 한 번, 가, 보도록 할 거고요. 자, 위쪽으로, 자, 한 번, 가, 보자. 아, 좋아. 그렇게, 꼴쟁이 하는, 아주 멋진 모습 좋습니다. 루카리오님. 어? 이, 이놈, 이런이런만 이, 이이런이런 직원! 어허! 아! 꼴 지금 아, 이거 못 나가시죠? 자, 직원! 어이구, 발사! 하하하하! <웃음> 다스먹고는 아예 나갈 수가 없지롱! 내꺼? 발사? 좋습니다. 자, 우드에 뭐, 찍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따콩! 따콩! <웃음> 자, 자, 자! 이거, 돼, 돼! 가능해, 가능해, 가능해! 따사! 따사! 망치! 나가신다! <웃음> 안녕히 계세요. <웃음> 아이고 기분이가 나빠서 어떡하면 죽을까 어, 그러니까 누가 그런 거 함부로 하래. 손모가지 날아가본 게. 따다따다 <웃음> 도망간다. 아이고 죽어, 죽어. 아 괜찮아, 괜찮아. 우리 루카리오가 알아서 잘 해주실 거야. 그죠, 루카리오. 나? 잠깐, 잠깐만, 잠깐만 이뭔딜이야 무슨 딜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자, 피, 피, 피. 도망치고. <웃음> 이 진짜. 죽어 죽어 죽어! 나이스! 좋아 <웃음> 너무 아프다고요! 찌겅! <직원. 웃음>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자, 아, 이거 하나만 됐네. 상이야? 자, 나 먹고 이스 와, 제대로 대가겼다. 나쁘지 않습니다. 아주 좋아! <웃음> 대박이다. 이거이 바로. 나무 장작의 파워다. <웃음> 밀가보리 가자란다. 망치! 망치 싸게! 잠깐만! 이거 먹어야 돼. 오! 아이고 따단 멍찌 <웃음> 어휴 이상했고 궁이 나가버리셨네요 궁이 빠지셨고요 야 이거 쏜다쏜다쏜다 안돼 안돼 이거 진짜 아니 아니 아니 이러면 안돼 이러면 안돼 이러면 안돼 진짜 진짜 아니야 아니아니 나이스 멋있어 우리 팀 멋있어 진짜 여기 <웃음> 군만들 나이드 아주 좋아 궁잘 들어갔어요 궁 정말 잘 들어갔습니다 지금 가어 <웃음> 와1 5워시라고왜안 죽지 이래? 자 이번에 둔화스모크 빼고 힐 한번 들어볼게요 잠기다리세요 일단 오한마 배워주고요 자 장돌이 두개오한마 하나 사주고요 자깨고락지님이 집에 계시니까 조금 과감하게 움직여 볼게요 자 꼬랑지 달랑살랑 흔들고 어, 아, 아나 여기있어 아 망치 나가신다 아지거 좋아 아이고 이렇게 깔끔하게 먹을 수는 없지요 자, 또 들어가서 콜서버스로 해주고 이 자식들 바깥으로 끄집어내주고 해머로 망치 주 어! 또 골라주고? 바깥으로 끄집어내 주고! 아, 짱돌이 파워! <웃음> 일로 와, 일로 나와! 여자식이! 멈칫! 나가신다! 주공 <웃음> 어, 나 이쪽으로요? 어,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어, 이쪽으로 가볼까? 어, 이쪽으로 가볼까? <웃음> 아니, 그렇게 두둑이만하안 죽잖아요. 일로 와서? 이쪽으로 데려가고? 힐 뜨고? 궁극이 있어 멋지고 안 죽는데 안 죽는데 살았는데요 바비 밑으로 있던 거풀 빌려서 나왔는데요 아 뭐야 세계수야 망치 세계수야 뭐야 자 간다 아 일로 오세요 어디 가십니까. 쭈겅 쭈겅 아 이거 너무 재밌어 이거 스아 생각보다 스킬 너무 웃긴데요? 아주 좋습니다 이 우드 오르니 아 진짜 맘에 들고 우드 해머 그냥, 이게 그냥 CC기가 많은 게 저는 맘에 들어요 저는 자또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 오실 때 이렇게 끌어등기고또 때려주고 우리 팀원들이 너무 잘해서 좋군요 파이어로 가는 거 해볼까? 아 어? 모르고아 모르겠고?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밀어넣어 밀어넣어 밀어미어밀어아떨어갔다 <웃음> 뭐냐 아 이거 약간 맘먹거리 느낌이에요 제 느낌이에요 약간 CC기 덩어리로 그냥 적을 고통받게 하는 그런 포켓몬이거든요 사실 얘가 혼자서뭘할수 있는 느낌은 아니에요 진짜 얘가 뭘혼자서할 수는 없어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근데 아군들이 받쳐주기만 한다면 정말 어마어마한 포켓몬인 것 같아요 진짜 아 맘에 드는데? 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앱소리가 어디가까 앱소리가 어디가까 망치 나가신다 <웃음> 우리 순덕이가 뛰고 데로트가 내려 찍어버리고 아이고 일로와 우리 데로트 일로와 어디가니 우리 데로트 일로와 이 썩어빠진 세계수 아 일단 뭐 보겠습니다 자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어 아, 앱소리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웃음> 아 미치겠다 아 앱소리 미안해 아 진짜 미안하다 내가 그러려고 그런건 아니다 이거 방어만 해도 이기거든요. 아서다 때리지 마요. 서다 때리지 마. 안돼, 때리지 마요. 그냥 여러분 판단에 맡길게요. 저는 모르겠네요. 어, 힘 썼는데? <웃음> 왜안 죽을까? 어, 이상하다. 어, <웃음> 아, 나배 아파. 아, 나 이쪽으로 간다. <웃음> 아, 아 궁극기가 빠졌구나. 아 그럼 나이 일로 가겠구나. 아, 이쪽으로 가서 요거 쓰고, 어, 궁극기 써서, 한번 버시고, 골 넣고, 바깥으로 다 끄집어내고, 망치, 음, 나가신다! <웃음> 데로트 안에 있는 사쿠라 몰라다가, 손모가지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냥 오한마로 다내려 찍어버려서, 적팀들 다 박살내버렸어요. 한번 볼게요. 아 탱킹 아니 탱커가 힐링이 이게 말이 되냐 <웃음> 제가 이렇게 본게요시니스 밖에 없거든요 아니 뭐야 이게 <웃음> 진짜 적당히 해 탱커 8 7 0 0 0 했고요 회복량 5만 정도 됐습니다 아니 요시니스는 그냥 대놓고 도망가면서 멀리 가서 잡을 수가 없는 느낌이에요 재는. 쟤는. 근데 얘는 만목구리 같은 느낌이에요 그냥 진짜 안 죽어 잡을 수가 없는데 그냥 딱 만목구리에요 자 요번에 새로 나온 데노트 혼자서 뭔가 할수 없다는 건 조금 아쉬운 느낌이 있어요 하지만 원래 탱커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